다음은 이 대원동부문당 100년을 맞이한 연혁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당 혼남 연혁은 혼당의어시신 노인분과장 민명선안대리아형 그리고 혼당의 이해주의분과 주의학교 초등학 김서하 그라라 함께 소개를 해드 パソどの話を聞いて 성당이 진짜 5년이 되었어요? 그럼, 그럼. 우리 성당은 이제 100년이 되었지. 그럼, 100년 전에 이큰 성당을 지은 거예요? 그건 아니고, 우리 성당은 1962년에 지어졌고, 그 다음에 올해 공원되었으니까, 이게 56년 된 거야. 그럼, 100년이 아니잖아요. 좋아요. 성당은 꼭 성당 건물이 지어질 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신부님과 신자들이 자장에 모여 기도하고 인사드릴 수 있게 될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어, 그때가 바로 1919년이지. 그때는 육아촌 열사가 대한민국 만살했던 일제일이잖아요. 그렇지. 바로 그해 생긴 거란다. 어떡해 속셔도 돼 그냥 먹을만큼 먹었어 할아버지 지금 떨리죠? 나는 하락 안 떨리는데 우리가 할아버지 그럼 100년 전에 이 자리에서 처음 <웃음> 이사를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저기 저 목동 정당구주에서 이사를 드렸어 어, <웃음> 어 그러면 목동에서 차는데 왜이름 이제 흥불 성당이에요? 헐 그때는 우리 성당 이름이 대여운동 성당이 아니고 대전 성당이었어 이 대전에 성당이 하나밖에 없었거든 그러다가 입주시대가 끝나고 1945년에 대전 성당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옮겨온 거알다 이사 온거예요 그렇지. 목동에서 이사 온 거지 그럼 왜이사를 왔어요? 어, 그땐 이 대전역 근처 대운동에 사람이 많이 났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나올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사를 했단다. 그럼, 아, 그 때부터 대형동 성당이 된 거예요? 아니, 그때도 성당이로 보면 대전 성당이었어. 그냥, 대전 성당이 이상한 거지 대전 성당이었어요. 아, 그럼, 우리 성당은 언제부터 대형동 성당이 된 거예요? 그건 이 예, 성당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1963년부터 대형동 성당이라고 이름을 빚고 있는 걸 한다. 그러니까 대전성당이 대운동성당으로 이름을 바가 거구나. 그렇지. 할아버지, 그런데 우리 성당 생일은 5월 1일이잖아요. 그건 처음으로 신자들이 모여 기도한 날일 거예요? 아니면 이 성당이 다 지어진 날인 거예요? 아, 5월 1일은 우리 성당 보험을 축해라, 이건데 우리 대운동성당을다 짓고 나서 하느님께 보험하는 날이란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오셉 성인을 우리 주거 성인으로 모시게 된 것이지 우리 서화도 피어난 다음에 하느님 안에서 다시 뛰어나는치료를 받고 세리병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당도 그렇게될 것이란다. 아, 그러니까 5월 1일은 우리 성당이 세례받은 날이구나. 할아버지 할아 그런데 옛날에는 대전에 대전 성당 하나밖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응, 어, 그렇지.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성당들이 생기게 됐어요? 아, 우리 소하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예수님 이야기 들은 적이 있니? 네, 친구들이 성당에 들려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착한소아처럼 성당에 다니는 신자들이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또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듣게 되면 또다시 새로운 성당이 세워지는 거랍니다. 우리 대형동 성당도 우리 신자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해서 새로운 신자들이 아주 많이 늘어나는데 한때는 6천명이 넘게 되거지 그래서 문창동 성당이 생이 나고 성남동 성당, 해동 성당 신단지, 삼성동, 유천동, 선화동, 대자동 성당이 생겨나고 난다 와 그렇게 많은 성당들이 다우리성당 신자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해서 생긴 성당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직 축복하셨겠지네 예수님이 정말 축복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또 있어? 뭔데? 응, 네. 음, 있잖아요 우리 성당은 주교님의 성당이기 때문에 주교자 성당이라고 하잖아요 어, 우리 성당걸 결국 바로 대전두 주교님이 처음 어, 오실 때부터 주교장 성장이된 곳인데 1947년이었으니까 그때 는 성당 이름이 아직 대전성장이었을 때지. 그럼 그때 경광교 의전 주교님이 오신 거예요? 아, 아니지 처음 오신 주교님은 라리오주에 이시고 두 번째는 박민성 에드로드 주교님이시고 어, 세 번째가. 세 번째 주견이니 경강령 주교, 요새 주연이시다. 지금 우리 주교님은 네 번째 주님이신 유흥식 강자로 주연이십니다. 그럼 김정수 아우스트로 주연님은요? 김정수 아우스트로 주연님은 우리 대전교 오신자들이 너무 많아서 네. 교황님께서 또한 번을 우리 교부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하 혹시 김정수 아우스트로 주연님이 어느 권장 출신이이아 우리 대우동권당 출신이시지요. 제가 대우동에서지제 세월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다 같다녀세요. 인정스럽고 게 주인님은 우리 서하가 좋아하는 그 이의 우 신분인 줄은 말이에요. 6저4절을주 도와드리면서 함께 계시는 도구자의 주인인 줄였나. 할아버지, 저는 우리 문화정부님이 오래오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전 문화정부님들은 자꾸만 다른 데로 가버리셔서 <웃음> 그렇지. 하지만 신부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도한 선물을 우리 성당에 주신 다음에 또 다른 곳에도 그 선물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떠나시는 거니까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신부님을 위해 기도를 강하게 드리려는겁니다 그리고 우리 소아말리 혹시 우리 성당에 신부님신성들이 얼마나 많이 오신다고 하셨는지 아니? 음,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대웅동 성당에서 부르는 <웃음> 것도 있구나, <아니구나>. 소아야 혹시 <웃음> 사람한데있어면 <하는 게> 떨리니? <웃음> 아니거든요. 하람도안 떨리거든요. 십자님한테 <웃음> <웃음> 그동안 우리 성을 거쳐가시는 주님 신부님은 스물두 분, 또 보좌 신부님은 그석 이십 분이고 시 수녀님은 오셨던 분이 또 오신 분이 많아서 대략 8 0분 정도 되시지. 우리 서하도이 다음에 나이가 들면 그렇게 보셨다 가신 신부님 수녀님들을 통해서 얼마나 소중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우리 수단에 주셨는지 알게 될 거야.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이 다음에 제가 나이가 들면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할아버지가 잘 이야기해 줄 거예요?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그러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품으로 떠나야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아가 나이 들면 은하늘 아래 살펴보시는게 그러면 한 번에 나타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그때쯤 되면 우리 소아가 우리 성당에 대해서 할아버지보다 더잘 알겠는데 아마 그때는 또 다른 의미인가 우리 소아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볼지도 모르지 나는 내 옹당 본당 이이 시기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설명을 하게 되었지만 나중에 한장 세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 소아가 대원동 성당 역사 얘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줄지도 모르지. 그런데 과연 우리 소아가 그렇게 참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런 거 걱정 마세요. 제가 비록 아직은 어리지만 나중에 우리 성당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예요. 아, 그래 고맙고 고맙아. 그런데 이 소환대 살지 그런 거왜 먹어주세요. 저도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바람쥐, <웃음> <웃음> 이제 그만하고 내려가요. 세요